요즘에,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 많이 썼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플러그인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정품을 사야 되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를 굳이 플러그인을 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플러그인들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이걸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많은 DAW 프로그램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충분히 그 값,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플러그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플러그인들이 충분히 좋아요. 그니까 러 저는 지금 VSTI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VSTI. 오늘도 전국에서 학생한테 받은 질문이 f a 필터의 사용법을 알려달라. 요 브랜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. 요거 보이시나요? f a 필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. EQ, 컴프레서, 또 요쪽으로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높은 플러그인인데 FAP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한 질문을 들었어요. 잘 생각해보시면, 이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. EQ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알아야지. f 필터의 MV, MB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? 멀티밴드 컴프레서죠? 이거를 왜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설명을 해두든지 말든지 하지. 다짜고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건가요? 물어보면 못 가르쳐 줘요. 프리셋 좋더라 프리셋 막 걸고 아, 물론 소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취미로서 잠깐만 하고 말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팝필터를 공부해야 될게 아니라 EQ를 공부해야 되고 플러그인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팝필터를 연구를 하려고 하냐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 안돼 기초를 다짓시다 시 기초를 정보 수집력은 너무 좋아 어디서 그 백도어로 어? 플러그인 공짜 플러그인 잘 두고 해아잘 깔아 문제 없이 잘 깔아 와 깔아놓는단 말이야 그거 왜 깔아놓냐고 쓸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거 뭐하러 깔아 그거 깔면은 컴퓨터만 무거워져요 나한테 많은 붓이 있다고 한들 그 붓이 내 음악을 내 그림을 내 글을 글의 퀄리티를 높여주지 않아요 절대 로직 안에 있는 기본 플러그인만 봐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아 지금 로직만 보니까. 로직만 봐도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금 이렇게. 딜레이만 해도 몇 개야. 여기 있는 것만 일단 파세요. 그다음에 그 EQ, 컴프레서, 리버브,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뭔가 경험치를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뭔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레퍼런스의 느낌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한 단계를 높여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준비가 되기 전에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거를 응용을 못해요. 이거 너무 안 좋은 일이야.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진짜. 내가 <웃음> 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나와서 답답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학교 학생들한테도 니네가 지금 학교에서 좋은... 어,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지 몰라도 학교 밖에 야외에서 진짜 칼을 갈고 음악을 듣고 자기 내공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. 그 사람들 니네가 절대 못 이긴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저는 지금 전공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러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.